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 g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궁합을 가져왔는데 아 궁합 a good one. I'm going to be a good o n 요 네. 1959년. 59년. 11월. 59년 기 o 생 11월. 11월. 25일. 이 25일 여자분이시고요 어, 어 여자 네. 그리고 남, 남자분은 응. 1963년 어 연하네 네어 연하분이시죠 개 탔네 <웃음> <웃음> 어 생일이 9월 응. 28일입니다 28일 여기 남자 네 음, 남자가 어리고 여자 개 탔다 그자 늙었는데 LOL I don't know 여자를 둘러보니까 예. 여자는 신났어 재밌어 예. 좋아 즐거워 어, 여자는 지금 마음을 둘러보면 신났어 싱글벙글 싱글벙글 아주 신났어 여자가 이렇게 싱글벙글 신났다 이렇게 하는 거는 남자인데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거지 그지 그거는 둘 관계에서는 그게뭐 다른 없다 이제 보면 되는 거지 음. 남자분은 어떻게? 남자는 남자도 괜찮아 남자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계획도 많고 음. 어, 계획도 많고 뭐를 해야 될까 어떤 거를 해야 될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그런 계획적인 것이 머릿속에 많이 있다 이제 보면 되고 여자는 그냥 마냥 행복해 마냥 싱글벙글이야 이래도 싱글벙글 저래도 싱글벙글 그냥 기뻐 좋아 뭘, 뭘 해주든 다 좋아 어, 좋아 음. 지금 여자는 충분히 지금 사랑을 하고 있어 충분히 지금 사랑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옛날에 아픈 과거지사 아픈 과거지사가 있었대 오. 상처에 상처도 있고 음. 과거지사의 아픈 상처도 있고 어또남 모르게 못할 그런 말 못할 그런 사정도 많았다 이제 하는데 근데 그 아픔들이 다, 지, 다 지워진 것 같아 오. 지금 이 사람 마음을 보면 마음이 너무 따뜻해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말이 이렇게 나와 행복하다 이런 말이 나와 그게 그러니까 눈가에도 미소를 짓고 있고 입가에도 미소를 짓고 있고 하루하루 눈 뜨는 게 재밌잖아 그 삶이 재밌잖아 지금 음. 여자분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여자가 둘러보면 여자,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녀 소녀야 진짜 소녀 소녀야 나이는 많다고 할지언정 근데 마음은 둘러보면 18세 소녀 같아 굉장히 소녀소녀소녀한 사람이야 굉장히 여리고 여리고 정, 정에도 정 많이 굶주려있다 이제 했으니까 엄청 소녀소녀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잖아 자기가 행복하면 되고 자기가 즐거우면 되고 그 자해가 너무 강한 사람이잖아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그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자기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다 싫지 뭐 음. 자해가 강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뭐든지 내가 좋아해야 돼 내가 즐거워야 되고 사람도 상대방도 마찬가지 내가 좋아해야 되고 내가 내가 좋아해야만이 갈수 있지 내가 아니 안 좋아하면 갈수 없는 사람인 거지 여자는 딱 자기밖에 몰라 음. 그리고 이 남자를 놓고 둘러보면 남자는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일적인 부분 이런게 욕심이 많은 사람 음. 네. 좀 자기를 더 키워가고 싶은 사람이지 그 일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지 그치? 음. 일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제 보면 되고 여자를 맞춰주는 키는 하는데 좀 피곤해 왜냐하면 여자가 너무너무 소녀 소녀 같으니까 애기고치 돌봐야 되잖아 이것도 신경 써 줘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 줘야 되고 밥도 챙겨 줘야 되고 뭐뭐든지다 챙겨 줘야 되니까 남자가 조금 피곤한 건 있지 음다 챙겨 줘야 되니까 음. 이분들 올해는 어떠신가요? 잘 넘어가 지금 즐겁다니까 <웃음> 마냥 즐겁다니까, 마냥 행복하다니까. 근데 내년수로 이제 들어가서는 조금 다툴 수는 있어. 어... 내년에. 여자가 조금 시뚜빼또시뚜빼또 끓이는 게 보이거든? 여자가. 그거는 뭐냐면 남자가 덜 관심을 주고 있다는 거지. 이 여자는, 이 여자는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을 줘야 돼. 계속 관심을 줘야 돼. 밥 먹었냐, 잠은 자냐, 어디 가냐, 이거는 뭐 하냐, 저건 뭐 하냐 하면서 끊임없이 관심을 줘야 돼. 관심을 줘야만이 이 여자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 근데 이 남자도 바깥 일을 해야 되잖아, 그치 바깥 일을 해야 되는데 바깥 일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덜 주면 이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그좀 피곤하지. 내년에는 여자가 시도 빼도 시도 빼도 거리는 게 보이니까 어 그래서 내년에는 좀 자극 다툼이 좀 잦아질 수 있다 이제 보는데 다투는 거지 헤어지는 건 아니야 음. 음, 다투는 거지 헤어지는 건 아니다 이제 보면 되고 근데 여자가 좀 오랜만에 사랑을 좀 하나 봐 오랜만에 맞아. 그게 그 전에는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가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가 이 남자를 보면서 오랜만에 마음의 문이 열리다 보니까 문이 열리다 보니까 훅 열려 버렸는 거지 그치? 훅 열려 버리니까 이 여자가 이제 갑자기 이제 주체를 뭐 하는 거지 뭐 음, 감정을 주체를 못한다 이제 나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웃음> 어, 나 이제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아, 이 기분 내 너무 잘하는데 <웃음> 어, 좀 아픈 비밀? 이런 게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약간 소녀소녀하게 바뀌는 건가 아니 아니 원래 소녀소녀하는 사람이지. 굉장히 감수성도 예민한 사람이고 어,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아한 거에도 바람이 흔들리는 사람인데 어, 예전에는 좀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좀 강직하다, 이제 볼 수가 있었지. 음. 예전에는. 과거에, 예전에 뭐, 어, 30대, 뭐, 40대, 이때는 강직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아픔을 좀 많이 겪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다가 보니까, 어, 그게 이제 마음을 좀 많이 내려놓고, 이제는 나 자신을 찾는다, 이제 하고, 이제 많이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지. 음. 됐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분들이 네. 누군지 말씀드리고 모를게요. 어, 알겠습니다. 여자분은 응. 선우은숙 씨. 선우은숙 나이 드신 그그 그 탤런트 아니야? 예 배우 어. 배우분이고 남자분은 아나운서인 유영재. 어 아나 아나운서야? 네 아나운서. 응. 그래가지고 이두 분이 이번 올해 9월달에 재혼을 하셨어요. 오. 신혼 혼인 신고서를 올렸대요. 아 재혼 재혼을 했어? 네 그래가지고. 응. 재혼을 해가지고 했다고 해가지고 들고 왔는데 이분들이 잘 살까 싶어요 잘 살아 지금 좋아 둘이는 서로서로 서로 잘 맞춰주고 있어 여자가 행복하면 끝나는 거야 여자가 미소를 짓고 마음이 따뜻하다는 거는 그만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 관심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다 이제 하는 거니까 내년 수에 이제 가서 남자가 일적으로 좀 바쁘니까 아마 여자가 좀 시뚝배뚝 거리는 건좀 있는 거지. 음. 근데 마음을 보면, 여자분 마음을 보면 가거지에서 아픔이 너무 많았어. 상처도 너무 많았고. 음. 어떤 상처가 좀 사람에 대한 상처지. 아... 음, 돈에 대한 상처도 있고 돈적으로도 상처가 있었고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다 보니까 마음의 문이 닫힌 거지. 음... 마음의 문이 닫히다 보니까 자기 가, 마음 속에는 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자기의 미래가 안 보였던 거지. 미래가 항상 닫혀 있는 거야. 마음이 닫힌 건 미래가 닫힌 거나 똑같은 거니까. 음. 그니까 옛날 과거는 울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웃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웃음> 이분들이 되게 좋잖아요. 어. 네, 이게 얘는 좀 약간 늦게 겨 아이를 갖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이 그거는 근데 그건 좀 그런가. <웃음> 아니 그 생길 수도 있... 배경 배경 배경 여자가 배경 없어 그런거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 <웃음> <웃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무리 의학이 좋다고 하기로서니 배경을 다시 꽃이 되나? <웃음> 그분들이 그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선우숙 씨가 결혼을 결심을 했었대요. 음. 그러니까 선우숙 씨가 그만큼 이 남성분을 좋아하고 아이, 마음이 훅열려버렸다니까 아, 완전히. 완, 이 여자분이 마음이 닫혀있다가 갑자기 열려버리니까 열렸는데 갑자기 열린 거야. 음. 자기도 모르게 열리다 보니까 훅 열려버렸는 거지. 음. 그훅 그래, 열려버리니까 주체를 못한 거야. 주체를 못한 건데 근데 남자가 굉장히 차분하게 잘 챙겨줬어 음. 관심을 이제 많이 준 거지 음.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거기에서 안정을 취하고 어, 따뜻함을 취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거지 선우숙식가 재혼이에요? 음. 이영아씨랑응응응두 음, 음, 음, 음. 번째 이렇게 하는 건데 뭐두 번째 실패는 없아지 아니요 지금 봤을 때는 그렇진 않아 음, 음. 실패는 음. 안 하겠죠? 음. 여자가 좀 오락가락 하는 건 있어 응. 근데 남자는 강직하니까 괜찮지 변함은 없지 응. 조심해야 될 점은 얘기 아이고 조심할 거는 오락가락을 조심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감정인데 <웃음> 네. <웃음> 오락가락을 조심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 감정이잖아 근데 남자가 강직하잖아 변함이 없이 딱 이렇게 굳어 있잖아 그러면은 여자는 오락가락해도 그 순간뿐인 것이 또 남자가 사랑주면 또 안, 안정을 안또 취하는 거고 이제 남자분도 그, 여자분의 이 사랑이 변치는 않겠습니응응 강직한 응, 사람이니까 응. 응. 근데 나이가 있으신 만큼 몸 건강에도 조심할 게 있어요 아이 건강 괜찮아 건강 잘 챙기는 거 간절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 간절이 좀안 좋아 간절 쪽으로 응. 무릎 뭐 엉치, 무릎 뭐 이쪽 있잖아요 그지? 다리, 다리 쪽으로 관절은 좀 약해 음 다른 건다 괜찮습니다 이 둘이 다 괜찮아요 잘살 거예요 <웃음> 잘 살아 잘 살아 <웃음> 선생님 손님 중에 뭐그 사주 들고 와서 이런 사람이랑 재혼해도 될까요?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아 많지 아 많아요? 엄청 많지 아, 그래요? <웃음> 만약에 근데 안, 안 맞으면은 안 맞다고 해야지 아, <웃음> 그럼 안 맞다고 해야지 어, 지금이 좋아서 살다가 그렇게 좋은 거는 3년이고 불행은 10년이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는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거는 감안하고 해라 뭐 이제 얘기하고 또 남자가 요렇게 지금은 요렇게 성실하게 보이고 정직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나중에 어떤 시점이 되면 변할 수 있다 그것도 얘기를 해주지 음. 그게 참고를 해라 사람 마음이 갔으니까 금방 정리는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참고를 하고 있으면 그 시점이 왔을 때는 어, 상처를 좀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미리 마, 준비하고 있어 만약에 같이, 오면. 같이 와도 난 얘기해 어. 어. <웃음> 나가 있으라고 얘기하잖아. 아 나가 있으라고 얘기 안 하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 남자의 잘못된 점 얘기해주고, 여자의 잘못된 점 얘기해주고. 그둘다 창피해가 얼굴못 들고 막 그래. 그니까, 그니까 러둘다 쌍방 아니냐. 둘이 악수해 이제 이렇게 하고 막 그러지. 음. 그것도 남자가 또 싸가지 없어갖고 여자를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거는 하대하는 경우도 있거든. 남자 굉장히 뭐라고 야단치지. 야단치지. 그리고, 막, 여자한테 사과하라고, 하고 잘해주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천치 반별이잖아, 남녀 궁합이라는 네, 네, 네. 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나는 좀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편이야. 어. 막, 말 돌려서 얘기하는, 돌려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내가. 그래서가 좋았어요. 그래서것 같아. 네. 그래서